내 친구들 아아세 번째 친구가 빌런인 거죠 Here's Johnny 아이고 또 인간이 여기서 뭘 하고있남? 여기서 살아나가려고 감옥 출구를 찾고 있었어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야해 나좀 도와주라 마스터에게 데려다줄 수 수는 있지만 인상에 모든 공짜는 없지 그럼 내가 뭘 해야하지? 어떤 도둑이 내 황금 닭을 훔쳐서 트랩 던전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너가 내 닭을 최대 되찾아준다면 마스터에게 향하는 길을 알려주도록 하지 그래 곧 돌아올게 응 어, 여기라고? 땜! <웃음> 저게 문을 여는 버튼인 줄 알았더니 개가. 어져. 아, 씨. 어, 치킨을 좋아한다고?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병아리 좋아하는데 치킨 좋아하거든 이 터널을 따라서 쭉 가면 마스터한테 갈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 무슨 생물을 마주치면 절대 움직이면 안돼 알았어 야 고맙다 나 갈게 어떤 생물체? 와, 저러고 나오는구나. 잘 잘가. 아우! 치겠이 어쩌라고, 이거? 밑으로 가볼까? 가끔 가끔이요 가끔 가끔이 가끔이 가끔이 가끔이 가끔이 너무이 가끔이 가끔이 가끔이 가끔 너무한 거 아니니? 오, 응, 찾았다. 와! 그래, 아, 할아버지 찾았다고요. 마스터? 르르르 인간이만. 남... 우린 외딴 섬에 있네. 나에게 보트가 있지만 그 보트는 심장이 없어. 하수구에 오래된 차 엔진이 있네.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 이쪽을 향하게 행운을 빌겠네 어린 친구 어, 일단 가보자고 맛있는 저녁이 되는 편야 <웃음> 미친 게임, 이거 어떻게 게임?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아, 신나게 밀어버리는 거구나.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죽어! 교통사고. 어. 엔진을 가져왔어요. 포트를 준비해놨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게. 이제 진짜 탈출하나 봐. 으음 어? 어. 어. 어. 언니. 어? 아, 뭔데? 주인공아. 야. 어. 야. 뭐야? 아 이러고 죽나봐. 러브엔딩이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 <웃음> 야! 나 어딨냐? 대머리가 잡혀있을 때 도망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 아 이거 이벤트 씬이 아니라 내가 달릴 수 있는 거였어? 약간 누구누구 살려는지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나 봐요? 재밌다 이거 나중에 시간 이렇게 남을 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